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어, 11번은 이제 새로 들어온 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건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 특히 다 같은 경우 증가한 산화수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총합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 활용하는 거. 거기에 팁을 한 개만 좀더 얹어줄게, 내가. 그첫 번째는요. 뭐 길이는 바로 풀게요. 가에서 알루미늄은 산화수 빵이고 산소가 마이너스이니까 N은 산화수가 플러스겠죠. 어쨌든 0에서 플러스니까 산화된 게 맞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항상 물어보는 것중 하나야. 산화제면 환원됐냐 묻는 거잖아, 그렇지? 산화됐냐 묻는 게 아니고, 계속 덤벙덤벙 되다가 11번 또 많이 틀린다니까.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이 주의해야 된다고 이런 거는 알겠지?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 산화수 0인데 Cl 마이너스니까 이런 플러스 되잖아요. 그럼 N은 산화됐지. 그럼 산화제야 환원제야? 그럼 환원제. 틀린 거. 이것은 개수 맞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야. 산화수가 구리가 변했죠? a 0이고 플러스 2니까, 여기 한번 써줄게. 구리는 0에서 2로 플러스 2 증가. 다음에 수소나 산소는 잘안 변하잖아. 질소가 변하죠? NO3 마이너스니까 전체 산화수 총합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요 계산 못하면, 얘들아, 그, 연습 좀 하셔야 된다. 알겠지? 산화수 계산은. 산화수 계산만 연습해도 점수 많이 얻을 수가 있어. 그럼 n은 플러스 5 나올 거고 계산하면 n은 플러스 2, 플러스 4 나오죠. 산소가 2개 붙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5가 4 돼서 아, 저기 질소는 산화수가 1이 감소한 거야. 이들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하는 원자수의 비는 몇대 몇? 몇? 1대2 떨어지는 거지. 구리와 질소의 원자수비가 1대2.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구리가 1이니까 질소 원자수는 2가 돼야 돼서 n은 2 되는 거고, 그렇지? 어, 빨간색으로 써줄까? 요 2, 됐죠? 그러면 질소 원자 수니까 얘도2대 버리는 거지. 나머지 이제 B 하고 D를 뭐 미정계수법해서 이렇게 맞추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하자고. 반응 전후에 보존되는 게 질량 보존되고 입자 수도 보존되지만 한 가지 더 있지 바로 뭐너 어? 전하량도 보존. 따라서 반응물의 전하량 총합과 생성물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는 거 활용하면 좀더 쉽게 볼수 있어. 따라서 애는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0. 애는 마이너스 1이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에 N은 1 플러스가 B니까 B개가 있는 거죠. 는 N은 플러스 2. 그리고 N은 정기적으로 중성, 애도 중성이지. 오, 나왔네. 따라서 B는 얼마? 4 나와야 돼. 그러면 수소 개수가 12개니까 N은 6. 나머지는 다 맞아 들어갈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A, B, C, D 찾으면 A, B, C, D죠. 그래서 2, 4, 2, 6이니까 6, 2, 1 0 14인가? 7이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땡. 그래서 기억난대요 그래서 이게 원자수 일치로 맞추다가 좀 꼴일 것 같으면 전세량 보존도 써보시면 은될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네, 12번. 쫙. 음. 12번은 그 오비탈과 양자수 따질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친절하게 음, 뭐도 돼 있죠? 어, 친절한 게 없네. 그냥 다 주어졌네. 1s, 2s, 2p인데 1s보다 2s가 사이즈가 더 크니까 네가 1s고 네가 2s 되는 거죠. r 령형은 2p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주양자수는 요 앞에 있는 숫자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2, e, 가는 2, e. 나, 가가 같죠? 이럴 틀렸고. 방위, 부양자수는 s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0, p는 1, s는 0이잖니. 그치? 그래서 그다도 0, 다도 0으로 두 개가 같죠? 에너지 준위는? 수소가 중요한 거야. 이거 주의사항. 이것도 함정이야. 수소는 전자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껍질만 같으면 에너지 주위는 같아. 주양자 수만 에너지를 결정한다. 누구? 수소는.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따라서 가 하나가 같아야 됩니다. 땡. 그래서 디귿은 함정. 수소 주의해라. 알겠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야. 이거는. 그래서 맞는 건 리언 하나밖에 없어. 실수했다면 11번 더 실수할 게 하나가 있고 산화제 12번 더 만약에 덤벙대다 실수하기가 쉽죠 수소. 통상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은 10번 이전에 많이 배치시켜 주는데 이쪽에도 넣어놨네. 그만큼 계산량이 좀 줄었다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는. 물론 수능은 또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13번가요. 13번 가요. 13번. 주기적 성질 기본 물은 거고 전기 음 보기에서는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 묻는 거죠. 같은 원소끼리 붙으면 전자가 안 쏠리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 다른 원소끼리 붙으면 어딘가로 쏠리니까 극성 공유 결합.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전 세로축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갈수록 증가고 하 같은 쪽이면 위에 게좀더 높잖아. 따라서이두 개가 14족이래. 14족이면 2주기 탄소, 3주기 규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기염성도가 X가 더 크니까 니가 탄소, 니가 규소가 되는 거고 Y, Z는 둘다 17쪽이야. 그럼 2주기 17쪽 플로린, 밑에 염소가 있지않니 그렇지? 그런데 전기염성도가 Z가 더 크니까 니가 플로린, 애가 염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W는 3주기 원소 규소 맞고 X, Y4, X 탄소에 y 개가 CL이 네개 붙었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건데,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극성공유결합은 있죠. 그 다음에, YZ래요. Y하고 Z를 붙여버렸어. 전기 음성도 플로린이 더 크잖아. 따라서 플로린이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그게 부분 양전화가 아니죠. 틀렸지. 음전할 때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야. 뭐, 쉽죠? 그 다음 14번 넘어갑니다. 아주 그냥 화학은 편안하게 좋네요. 이전보다는 많이 쉬워요, 정말로. 14번. 자 그림 가나다가 있는데요. 물, 그다음에 수산화트륨 그다음에 염산 넣고 온도는 25도씨로 KW가 10에 마이너스 14승. 그래서 pH 7이 중성이라는 거죠. 그럼 pH 10은 POH는 4고 염기성이라는 이야기고 그렇지? 그다음에 N은 pH 3. pH가 3이면 수소이온농도가 예, 10에 마이너스 3승 몰롱도라는 거지. 문제 풀까요? 그러면 가는 중성이야. 중성은 pH 7이 중성이 아닌 거지. 25도씨에서는 7이 중성이지만, 그렇지? 핵심은 뭐지? 산과 염기의 개수가 같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나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지. 야, 그럼 pOH는 4여.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로고 치한 게? 아, 마이너스 아니. 이 녀석의 마이너스로 고치한 게이 값이잖아. 따라서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예, 이게 맞는 거죠. <웃음> 아, 너무 쉽다. 그렇지? 세 번째 디귿은 개념적으로 좀 주의하세요. 이게 원래 화투에 있어야 되는데 화투에서 이게 일부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뒤에 20번 문제를 봐도 이게 쓸데없는 조건이 한개또 붙는 거야. 즉 물의 20번 문제 한번 훑어 넘어가 보시면 물의 자동이온화는 무시한다. 이전까지는 그 내용이 없었어. 왜냐하면 물의 자동이온화가 화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원에서 물의 자동이온화를 배웠기 때문에 물만 있어도 H플러스가 있거든, OH 마이너스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경 써줘야 돼. 그래서 쌤이 앞쪽에서 무료로 문제 모의고사 풀 때에도 그리고 수업 때도 얘기했었지만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뉠 거라니까 물의 자동이온화를 무시한다 해서 중화반응 양측 관계가 나올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럴 때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물의 자동이온화도 일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다하고 달을 내가 섞어버렸다니까. 그럼 다, 달을 섞으면 자 우리가 pH 구하려면 수소이온의 몰 농도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를 계산할 건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 수거든. 그러면 부피는 합치면 몇미이야1 0 0리지 쌤,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 수. 그래서 위에 몰 수는 몰을 쓰고 밑에는 리터 쓰잖아. 근데 위에를 내가 미리몰로 계산하면 밑에도 미리리터 두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괜히 숫자 0. 얼마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리리터네. 그냥 몰 농도에다가 미리리터 곱해서 바로 몰 수법 만해자고 따라서 10 곱하기 이거 하면 얼마 나오지?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 미리몰. 얘는 미리몰. 어쨌든 이거 치워져버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얼마야. 1 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pH는 1은 안 되는 거지. 근데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에도 수소이온농도가 있잖아. pH가 7이라면서. 그럼 여기에는 얼마가 있어? 수소이온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곱하기 90이니까 옆에 저 물에도 얼마가 있냐 하면 9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미리 몰이 있다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A 녀석의 몰수를 알아야지 그 값이 나오니까, 어, 물의 자동이온 무시를 하자. 그 말을 꼭 써주는 거야. 안 써주면 1비를 걸면 되거든. 야, 물에도 수요는 있잖아. 하고. <웃음> 그쵸? 렇 근데 그게 있고, 애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지만, 신경 조금은 써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면, 그냥 대충 하겠지만. 아마도 이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 2가면 털리죠 털리기는 그래서 이것처럼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한다 그 말이 없으면 꼭 이걸 써 줘야 되고 사실상 이게 있다는 건 의미가 뭐냐 추가로 가역반응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그 평형 이동까지 해서 ph를 정확하게 계산을 예 못해요 물의 자동 이온화를 무시하면 이걸 빼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말이 없으면 이걸 넣어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무시해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이 안 서잖아 그치? 따라서 아마도 디귿보기는 정확하게 pH 계산, 자동이원화를 무시한다는 말이 없으면 정확한 pH 계산은 답이 딱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요, 내 말은. 넘어갑니다. 15번. 괜히 어려운 얘기했나? 답은 기억력만 맞죠? 맞나 확인해 봐야지. 틀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예, 14번 했고 15번 가겠습니다. 15번. 15번은. 동의 원소와 그 평균 원자량 기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평균 원자량 계산은 동의 원소가 두 종류 있을 때는 내분법 써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해도 되죠. 뭐. 평균 점수 계산하듯이. 아,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원자량이 A, B래요. 그런데 질량수가 밑에 게더 커. 그럼 질량수가 큰게 원자량도 좀더 크겠죠. 그렇지? 그리고 존재 비율은 19.9 대 80.1 합치면 100%네. 평균 원자량은 W래. 그래서 키 여기 W 계산하라고. 그러면 전체 100명이니까 A 곱하기 이거 더하기 B 곱하기 이거 나누기 100하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100하면 0.199 곱하기 A. 그렇죠? 0.801 곱하기 B 맞는 것입니다. 뭐. 에니언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 수가 더큰 이유는 뭐 때문이지? 중성자가 더 많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중성자 수는 질량 수큰 B가 더큰 거죠. 반대로 썼네요. x 세 번째, 것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양성자 수거든. ax에 는 양성자 개수. 다음 에 p에, 네 b에 있는 양성자 개수 b야. 그런데 이두 개는 양성자 수는 똑같거든. 원자 하나당 양성자 수는 똑같거든. 결국은 뭐야? 이 녀석이 몇몰 있어? x몰. 너는 몇몰 있어? y몰. 몰 수가 중요한 거지. 몰수 곱하기 양성자 수가 전체 양성, 양성자 수인데 각각의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따라서 이 말은 몰수 비를 구하라 했듯이에요. 단몇그 g일 때? 1 g 니다 질량 같을 때. 야 그러면 질량이 같다면 무거운 녀석이 개수가 많아, 가벼운 녀석이 개수가 많아. 가벼울수록 개수가 많잖아, 그치? 따라서 원자량은 A가 더 작아, 이 녀석이 더 작아. 따라서 이 녀석이 더 가볍기 때문에 전체 1g당 몰수도 애가 더큰 거야. 그러면 전체 양성자 수도 애가 더 많겠죠. 그래서 1보다 큰게 맞는 거네.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인 거죠. 뭐 개념만 알면 손댈 거 없이 그냥 쭉 개념으로 푸는 것들. 뒤귿보기는 단위 질량 처리 파트. 한번더 복습해서 좀 들어두길 바랍니다. 16번 갑니다. 예, 16번도. 아, 16번은 그 상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죠. 증발과 응축과 관련된 그동적평그 속도 개념이 나온 거니까. 그럼 여기 한번 짧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있는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가 동적 평형인 거지. 그럼 여기 증발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뭐 있어? 물질의 종류 또 하나 온도 이두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증발 속도는 일정. 응축 속도는 이 수증기 개수가 많을수록 자주 부딪히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렇지? 따라서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몰수에 비례. 그런데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퉁퉁퉁퉁. 좁으면 퉁퉁퉁퉁퉁퉁. 충돌 수가 좁을 때가 더 많잖아, 그렇지? 따라서 부피가 적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응축이 잘 된다. 일종의 몰렁도죠, 뭐.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내가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서 한번 이해 한번 해보면 온도는 일정해. 종류도 물로 일정하고 따라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지. 그래서 항상 A로 일정하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응축 속도는 이 상태에서 뭐 이게 쭉 올라가겠죠. 그럼 이때가 동적평형. 그런데 t초일 때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음, b보다 a가 더 크대요. 증발 속도가 더 크대. 여기가 t초인 거야. 이 t 초는 같대. 대충 여기가 2t초. 4t초는 여기쯤 되는 거죠. 그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라 했지? 예, 순 증발량. 날라가는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오케이, ㄱ, 가역 반응 맞죠? 니용기 내. 왜냐하면 증발되는 것도 있고 응축되는 것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화살표가 용기내 물의 양은 T하고 ET가 같냐 했어요. T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T에서 ET 갈때 이만큼이 더 증발되는 거거든. 이만큼이 더 증발되니까 물의 양은 더 적지, 적다, 적다. 됐죠? 세 번째 디귿, X는 2 a 냐 4T도 여전히 어때? 똑같잖아요. 따라서 같은 거죠. 그래서 2A가 아니고 그냥 A인 거지.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16번은 동적평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7번. 마지막도 뭐 화원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끝에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껄끄러웠다 하면 은 19번, 20번 정도일까 하여튼 그 외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17번은 야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주기적 성질 지원 너무 쉽죠. 원자번호가 연속이래요. 요즘엔 저런 것도 잘안 주는데 그 다음에 원자번호도 WXYZ 순서래요. 그래서 이거 참다 아는 거제1은 이거고 제 2원 이거고 제3은 이거고 야 페이지 간갭 여백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거 채웠니? 하여튼 마지막 페이지 뭐야 이게 다 아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이 2와 이3 비교를 한 거야. 항상 이원보단 E2가 E2보단 E3보다 크니까 항상 이 값은 1보단 크거든. 항상 1보단 큰데 그 배수가 한세네배 이상이면 끊어버리라고 했지. 그게 바로 조기라고 따라서 이걸 잘 보시면 대충 1보단 큰데 N은 이게 1이다 치면 1, 2, 3. 야, 한 4배, 다섯 배다야 이상. 그렇지? 따라서 X는 E2, E3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몇 족? 그렇죠. 2족. 2족 2족이 2족이라는 거야. 그러면 2 주기에서 뭐 있어? 연속으로 이즈 돼 있으니까. 너2족이면수 헬, 리베, 베릴륨이네 너는 리튬. 그러면 원자번호가 연속이니까 리베, 붕, 탄다 찾은 거죠. 뭐. 그러면 뭐첫 번째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니까. 이걸로 보면 알잖아. 같은 2 주기인데 왼쪽 갈수록 원자 반지름 크니까. W가 제일 큰거 맞고. 다음에 E2는 Y하고 Z 비교했어요. Y하고 Z. E1은 이거 1 3족이잖아 13족과 14족 갈땐 올라가거든. 그런데 E2는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가는 거지. 한칸 뒤로 가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N은 몇족 위치? 2족 위치. E2는. 다음에 N은 13족 위치. 2에서 13갈때 떨어지거든. 따라서 E1은 C. 자, Z가 더 크지만 E2는 Y가 더큰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평가원에서 이 정도 질문은 2페이지 만 10번 초중반이야. 초중반. 하여튼... 1, 2가 큰거 물었어요. Z하고 W. 그런데 볼거 없이 W는 1쪽이잖아. 그치? 그럼 그 1쪽이니까 1, 2가 제일 크겠지. 그 누구보다 더. 그래서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됩니다. 됐죠? 네, 요거 17번 넘어갑니다. 네, 다음에 18번도 이전 수능이나 평가원이었으면 문제 배치가 18번, 마지막 페이지 절대 안 와요. 15번 이전으로 떨어지죠, 이 정도는. 자 어쨌든 몰과 화학식량, 화학식량과 뭘 기본 계산하는 거니까. 게다가 친절하게 1몰이 24리터까지 주어졌어. 그러면 가는 8리터니까 몇 몰이야? 24분의 8에서. 8, 3, 24인가? 어 3분의 1몰. 3분의 1몰이 18g 있는 거야. 그럼 분자량은 1몰이 있때 진량이니까 얼마? 네 54. 3 곱하기 18에서, 그렇지? 그러면 N은 이게 안 나왔는데 이걸로 비교하라는 거지. 전체 원자수. 3분의 1몰인데 원자 3개짜리니까 그냥 1인 거죠. 1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럼 N은 전체 원자 수가 1.5인 거야. 야, 원자 3개짜리인데 몇몰 있어야지 곱해서 1.5 나오지? 0.5몰. 그럼 0.5몰이니 23g이야. 그럼 분자량은 얼마? 2배 하면 되죠? 46. 0.5몰이니까 1몰의 부피도 얼마? 11L. 그래서 A는 12. 됐지. 야, 그러면 A는 분자량이 104인데 질량은 26. 몇배 차이나? 4, 2, 8, 4, 6, 6, 4. 4배 차이네. 그럼 얘는 4분의 1몰. 그럼 4분의 1몰이니까 부피가 얼마가 나와? 부피가 붙진 뭐 않았지만 4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2분의 3... 아니다, 아니다. 4분의 1 곱하기 24이니까 4, 6, 6, 사4 6L. 그럼 B는 4분의 1 곱하기 원자수여서 깨잖아. 그럼 얼마 나와? 4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2분의 3. 따라서 B는 2분의 3. 이226 2, 163 18 이거 맞는 거죠. 그러면 네. 1g에 들어 있는 전체 원자 수는 나하고 다 1g이란 말은 질량 같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분자량은 46대 104야. 그럼 질량이 같으려면 원분 어, 분자량이 46대 104니까 질량 같으려면 이 녀석이 더 많으면 되지. 몇대 몇? 대면? 104대 46으로. 따라서 나는 104개. 다른 46개 있으면 질량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원자 수 물었거든. 그럼 n 는 원자 몇 개짜리야? 3개니까 곱하기 3. 밑에는 원자 몇 개짜리? 6개니까 곱하기 6. 그럼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면 n은 104고 n은 46 곱하기 2는 100이 안 넘잖아. 이게 더 크네. 따라서 이건 맞는 거죠. 뭐. 그럼 디귿. 아, 이거 분자량 계산해 줘야 되네. 응, 그럼 해야지. 봐. 응. 야, xy2가 무게가 54야. x의 원자량을 x라고 할게. y의 원자량을 y라고, 2y. 이게 54야. 그럼 두 번째는 z하고 x 두 개네. 아, 2x 더하기 z가, 어, 46이야. 세 번째는 z 두 개, y 네 개가 104니까 z 하나, 음. 그리고 y 두 개, 2 y 그 값이 104 더하기 하면 얼마나 오지 예, 50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z를 날리자고. 쭉쭉 날리자고.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2x-2y는, 아 마이너스네. 6 나와. 그럼 내요두 식을 더해버리면 X 나오잖아, 그렇지? 아, 진짜 3X는 3X는 얼마 나오니? 46 하면 8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얼마? 16 떨어지네. 그러면 은 X2 6L는 몇 몰이냐 하면 4분의 1 몰이거든? 그런데 X2인데 분자량이 16이니까 얼마? X2는 32가 되는 거지. 원자량이 16이니까 분자량은 32. 따라서 8g이 맞죠. 제가 설명한다고 이렇게 쭉 썼지만 조금 수능에서 이걸 하는 친구들은 요 시간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식 저렇게 따로 쓰지 마시고 1, 2, 또 응, 52야.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빼면 Z 치워지면서 X2개, Y2개 차이값이 어,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쓰면서 암산으로 툭툭하는 연습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되는 친구들은 저렇게도 해보세요. 음, 네 19번 갑니다. 넘어갈게요. 어? 아마 여러분들 요거 이거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앞쪽 기본 개념 한번더 확인하려고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19번, 20번만 딱 보려는 친구들도 있겠죠. 19번, 20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 봤을 테니까요.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 분자량 나왔으니까 분자량 A가 B의 2배이다 까서 2하고 1로 터버릴게요 B는 하나 까는 게 문자를 적게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밑에 주어진 자료가 밀도인데 와, 정확한 밀도가 아니야. 상대값이야. 즉 상대값이란 건 뭐야? 0.8배고 X배라 그 뜻이야. 그럼 여기 숫자도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지. 2배 시키든 10배 시키든 100분의 1배 시키든 마음대로. 그리고 A가 V리터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1몰이 몇 리터인지 안 나왔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하지? A의 분자량을 2라고 했으니까. 음, 뭐 하나 있다고 라 할까? 하나가 V리터. 에라 1리터로 둡시다. V도 1로 갈게요 그래도 상관없죠. 뭐. 1몰이 몇 리터인지 안 나왔으니까. 게다가 밀도가 실제 값이면 A가 까면 안 돼. 그런데 상대 값이니까 까도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A가 있는데 B를 놓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A는 하나가 있었던 거야. 하나가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에는 C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하나인데 어 분자량이야. 그럼 2g이 있었던 거지. 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전에 나온 건 이걸 가지고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부피분의 질량을 이용해서 아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고쳐 준 다음에 문제를 풀었었잖니. 그런데 애는참 재미있게도 A하고 C의 개수가 같다고 라 애초부터 주어져 있어. 애초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변화량은 얼마? 마이너스 1 떨어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B를 집어넣었을 때 반응 후 부피는 볼거 없이 A, 반응 끝나면 C밖에 없잖아. 1자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올라가서이 그래프잖아, 그렇지? 맞잖아. <웃음> 그러면 내가 부피는 이걸 구해서 피할 필요는 없고 질량 위주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는 거니까. V는 1로 잡고. 그렇죠? 따라서 어요거 질량 2 나왔거든. 이게 V를 1로 잡았어. 1 곱하기 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밀도에다가 부피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숫자 바꿉시다. 요걸 2로. 그럼 너는 2X로. N은 1.6 되죠. 내가 V를 1로 까지는 바람에. 아니면 이걸 1로 주면 그거에 따라서 V가 2가 나올 거야. 마음대로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까든 저렇게 까든. 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올리 C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A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C도 하나죠. 그러면 밀도 계산할 때 여기 밀도 2X는 C가 하나밖에 없어. 1몰이 1L로 잡은 거야. 그 부피는 1대 C. 그럼 C의 진량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P점에서는 쓱 보면 P점은 전체 부피가 2.5래. 그럼 부피하고 밀도 나왔으니까 두개 곱하면 음, 질량 나오잖아. 그럼 질량 얼마야? 1.6 곱하기 부피 2분의 5니까 8544g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P점까지 오게 되면 누가 있냐 하면 C가 하나 있어. A가 하나 다 반응했으니까 C가 하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B가 남아 있어. 그런데 C하고 B 합쳐서 2.5 부위니까 2.5개 있다고. 그럼 B는 몇개 있냐? 1.5개가 있는 거지. 야, B의 분자량 얼마라 했어? 1이라며. A 분자량이 B 분자량 1이라며. 아, 따라서 1곱하기 C 더하기 B의 질량 1.5. 야, 그럼 C 하나 무게가 얼마 나오지? 2.5, 2.5. A 하나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C 하나 있거든. 그런데 이걸 통해서 C 하나 무게가 2.5라고 나왔어. 아, 따라서 너는 무게 2.5. 따라서 2분의 5 떨어지죠. 그럼 2 x가 2분의 5니까 x는 4분의 5. 하나 했고 A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됐죠? 응. 질량 보존 한번 써볼까요? A가 2g 반응했더니 2 C는 2.5g이 생겼어. 1C가 2.5, 맞죠? 2.5 그러면 B는 얼마 반응하는 거지? 0.5 됐어? 야, B의 분자량 그러면 실제는 B의 분자량을 1로 내가 뒀잖아. 그게 1이니까 요 값을 1 대야 되는 거지. 그럼 n 은몇배 시켜? 4 대면 되는 거지. N은 5되면 되는 거고, 야 분자량 이짜리가 A개 있는데 그게 무게가 4래. 그럼 A는 얼마? 예, 2 되네요. 그래서 A는 2. 그래서 답은 2분의 5나오죠 <웃음>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별거 없지, <웃음> 응?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거 완성하는 거거든. 위에는 몰수비, 위에는 개수비 해서 써놓고 원자 수까지. A 투 B 투 나오면 밑에는 질량 보존 이용해서 질량비.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여기 주어진 자료로 어떻게 완성하느냐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대로 대입해서 풀면은 막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것도 화학 반응식 나온 역대 문제 중에서는 한 중급 정도라 보시면 돼요. 한 중급.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 이 보니까 이 그래프도 필요가 없잖아 이거. 그렇지? 음. 다음 아이쿠넌왜 지금 뜨니? 20번 가겠습니다. 20번. 20번은 중화반응과 양쪽 관계인데 혹시나 혹시나 해서 쌤이 모의고사라든지 수업 수능 사공에서도 하긴 했었잖아요. 2과 3끝이 나왔네요. 내일만 도 하죠. 이것도 그냥 몰롱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몰롱도가 나옴으로써 뭐가 좀 달라지냐 하면 문제 형태가 수업 때다 그 인강에서 떠올리기 했었나. 이전 같으면은 몰롱도란 말을 못 쓰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해. 근데 그것도 실제 값은 또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온수의 비기 때문에 대다수 문제가 B, B, B. 그래서 b 를 이용해서 풀면 됐거든. 거기에 전화량 보존까지 하나 집어넣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화량 조합은 같다. 그런데 뭐 전부 다1 플러스 1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니까 뭐 현역 말고 지금 한번더 하시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 개수가 같아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 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뭘 짠? 몰롱도 개념이 들어와서 실제는 비보다도 실제로 계산을 좀해 줘야 돼. 그게 대표적인 문제로 이게 2 0번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일단 어, 이 녀석은 전부 다 X로 갔죠. 그럼 이온의 특징에 따라서 A나 NA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부피에 비례하는 거. 따라서 NA의 B는 2대 3대 6되는 거고 다음에 A는 1대 1대 1되는 거죠. 뭐. 그렇지? 자, 그 녀석이 얼마 있었냐?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해서 0.2x 몰, 미리몰이죠? 미리리도 곱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해 놓자고요. 그리고 각각이 얼마인지는 이걸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야야야, 1 플러스 1 마이너스 밖에 없었을 땐 절반은 양이온, 절반은 음이온이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같지 않하고 들어가 있거든. 그럼 전화량 큰 녀석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음이온의 개수는 많아져 적어져? 그럼 적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아니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달량 총합이 같다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에는 하나, 둘, 세 개잖아. 이 녀석이 A2-라면 e 음이온 전달량 애만 따져도 6-야. 그럼 양이온은 전부 다 1플러스 밖에 없으니까 해봤자 3밖에 안 되니까 안 맞아 들어가지. 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만약에 너라고 치자, 2-. E 하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아마 양이온이겠죠. 플러스 3. 애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애가 음이온 되면 마이너스 2니까 또 하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치? 설명은 내가 했지만, 눈치껏 조금만 해보면, 네가 A2 마이너스라는 걸 알아. 그래서 A2 마이너스가 두개 그러면 애는 뭐군진 모르겠지만 1 플러스짜리 하나. 왜냐면 마이너스가 4니까. 그럼 플러스도 4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애는 1대3. 전부 다 양이온 되는 거지 뭐. 어? 양이온 몇 종류야? 두 종류. 음이온은 한 종류. OH 넘는 거야. 그럼 애도 마찬가지로 어때? 해보면 애는 무조건 A2-요. 그렇지? 애는 양이온, 애는 양이온. 그런데 A2-는 그래, 부피의 비례라면서 따라서 여기도 0.2x, 여기도 0.2x 있는 거지. 뭐까? 거 다. 같은 개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게 2면 너도 2인 거야. 그럼 애는 1이고 애는 3인 거지. 그러면 양이온의 또 하나, 나트륨, 부피에 비례라 하면서. N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A랑 N은 부피비가 몇 대면? 1대 3. 그럼 Na의 개수도 몇 대면? 1대 3. 아, 따라서 1대 3인 건요거밖에 없지 않니? 따라서 여기선이 녀석이 Na인 거야. 여기선 a 애가 Na인 거고. 원래 문제면 두개 하나 써야 되는데 몰롱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게다가 이것도 X고, 여기도 다 X니까 X 계산해줘야 되는 거거든. X가 얼마인지를 그래서 2대1이니까 N은 얼마? 예, 0.1X 있다는 거. 그럼 N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얼마? 0.15X. 미리몰이 있겠죠. 그치? 응. 음. 그러면 X 계산을, 예, X 계산하라고 이게 주어진 거예요. 저기 없으면 못 푸는 거니까. 그치? 응. 음. 이대3은 맞지? 어, 2대1. 예, 맞네. 야, 그럼 수소이온농도 계산하면 되는데. 야, 여기도 n 는 없어. 왜냐하면 음이온이 0.2. X 내가 무시해. A-가 마이너스 0.2. 그럼 벌써 4잖아, 0.4. 그럼 양이온 총합이 0.4가 돼야 되는데 얘가 0.15. 그럼 애가 얼마 있어야 되지? 예, 0.25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양이온 전화랑 총합과 음이온 전화랑 총합이 같은 거니까. 음이온은 2-라서 곱하기 2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왔네. 이 녀석의 몰수를 전체 부피로 나누면 이게 나와야지. pH가 1이라는 건몰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예, 계산할게요. 1승이라는 거죠. 그럼 몰 농도는 전체 부피, x 더하기 30. 10분의 1로 고칠까? 그리고 이 녀석의 몰수하면 되죠. 4분의 1, x미리몰. 밑에도 미리리터, 위에도 미리몰. 그럼 어차피 똑같아지니까. 그럼 요거 넘기면 얼마 나오지? 2.5x. 는 X 더하기 30이니까 1.5X가 30, X는 1.530이면, 아, 20 나오네요. 20. 구했습니다. X는 20이래요. 너 20. 아, 따라서 너는 얼마? 4. 그럼 질문 나 했, 했잖아. 질문이 뭐야? 여기서 이 녀석의 몰농도 계산 안 하면서. 끝! 전체 부피 20, 60, 8 0 m 몰이 녀석의 몰수 4mm. 따라서 20분의 1 몰농도가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 계산 하나 해주셔야 돼. 됐죠? 응. 하여튼, 뭘 농도 나오니까, 지금 고3들은 뭐, 현역들은 지금 막 공부해서 올라오니까, 뭐, 단위 부피당 이런 거잘 모를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 에, 뭘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에서 풀었을 거고, 한 번, 두번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그냥 예전에 단위 부피 양이온수, 음이온수 같다 하고, 단위 부피당이온수는 뭐, 개수 비니까 딱 까고 하는 거 하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공부하는 친구들, 뭐, 다 어려웠겠지만, 하여튼 2 0번은이 정도로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몰 농도 B 가지고 각각 첫 번째, 첫 번째 특징은 E-니까 누가 A2-인지 찾아내 주셔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량 총합이 같다는 거 이용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B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두개 하나로 막 가면 안 되는 거고 몰, 이거 XmL 몰 이거에 따라서 몰 수가 달라지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수 해서 요렇게 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후다닥 시험지 받아서 후다닥 한번 보고 지금 바로 문제풀이하는 건데 으음. 내일 보면 또 다른 풀이가 나오려나요? 그렇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예, 20번까지 문제풀이, 화학원, 6월 평가원 화학원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시험 본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으음.